2018년 12월 10일 감성카드 마음은 내가 알아간다 오늘의 조언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어떠한 것이 있었나요? 그렇지만 내 안의 마음을 조절해주세요 행복함과 슬픔이라는 중간에서 적당한 마음으로 날 생각해보세요 금일 감성카드 마음은 언제나 중간이었다. 심장은 언제나 두근거리고 있었죠.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않았죠. 언제같이 나에게 편안한 시간을 가졌죠. 때로는 힘든 순간에서도 마음은 날 잊지 않죠. 울어 줄 때, 제일 먼저 알아주고 행복할 때날또 다른 것들로 움직이게 해주죠 한 번쯤 내 마음속을 여행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알수 있는 것은 작은 결정밖에 없죠. 내 마음은 내가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오늘도 내 작은 손으로 내 마음을 안아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고맙고 사랑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내곁에 지켜주고 있고 매일같이 나에게 작은 실천과 약속을 해주고 있으니까요